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마흔 세번째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자측 연산을 모두 익힌 친구들 이라면 소수의 곱셈 어렵지 않아요 자 곱셈은 첫번째 자리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자리점 잡는 법은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라고 그랬고요그 다음 두번째 두 수를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뒤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0이 나왔을 경우에 또한칸 뒤로 가라 그랬어요 요 세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소수 지금부터 곱셈 쉬운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자소수의 곱셈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고수가 되었다는 거니까 좀더 달려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5.2 곱하기 1.4 여기에서 소수점에서 자리점을 잡을 때는요, 자연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자연수 5, 자연수 1 해서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하니까 자연수가 두 자리가 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자리에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여기서 시작하죠? 5 곱하기 1.4로 가겠습니다. 그럼 5, 1은 5,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5, 4, 20, 10이 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시작하죠. 다음, 2 곱하기 1.4를 할 거예요. 자, 자연수가 한 자리네요. 앞자리는 소수점이니까 0 자리고요. 자, 그러면 1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2, 1은 0, 2. 자, 10이 넘지 않았으니까 한칸 뒤로 가는 거죠. 그리고 2, 4, 8. 그래서 7.28이 되고요. 자, 두 번째, 9 곱하기 23.7. 자, 요것도9한 자리, 23두 자리. 자, 자연수가 합해서 세 자리가 됐으니까 하나, 둘, 셋. 세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921893279763. 그래서 213.점점이에요. 3입니다. 자, 컷마로 찍으면 안 돼요. 다음 세 번째 9 곱하기 0.48 자, 한자리네요. 이것도. 자, 그러면 한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9, 4, 36, 9, 8, 7, 12 해서 4.32 자, 소수점에서는 자리점 잡을 때 자연수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 4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4번. 5 곱하기 9.56 5와 9 자연수가 두 자리네요. 하나, 둘, 5, 9, 45, 5, 5, 25, 5, 6, 30. 그렇죠? 그래서 47.8 자점 주의해 주세요. 다음 0.2 곱하기 6 이건 너무 쉽네요. 자, 자연수 한 자리네요. 여기 시작,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럼 6이 10이 넘었으니까 10, 이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얼마죠? 1.2가 돼요. 자 다음 6번 6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연수는 한자리 숫자 한자리죠. 근데 여기는 뒤에 자리는 어, 소수에서 몇 자리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의 자리죠. 그럼 앞자리에서 뒷자리를 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1을 더하니까 0자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1의 자리 그리고 여기는 0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1의 자리, 어, 1의 자리 0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은 얘는 마이너스 1자리에서요. 자, 마이너스 1, 0자리 1자리에서 마이너스 1 보이죠? 마이너스 1에서 1의, 1자리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몇 자리가 되죠? 0자리가 되죠? 네, 그러면 은 0자리, 자, 1의 자리, 0의 자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 7이 56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0점 여기가 자연수, 여기서 끝나죠. 0.5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소수의 곱셈 아주 쉬운 걸 갖고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 소수점 볼때 자연수 항상 보고요. 자,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은 소수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제 점점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0.023 곱하기 0.378 내지는 0.25 곱하기 3.27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